제 컨트롤 연습한다 생각하고, 굿굿 굿, 굿, 캐치까지 그렇지 얼마 나 힘이 느껴져? 오케이, 나는 불겠지. 좋아, 그렇지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지금 보시죠, 그렇지 이렇게 컨택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굿굿굿 굿. 굿, 굿, 굿. 이렇게 해 봐봐 둘 오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했어? 오케이 물물 물 마시고 다시 나올게 왼손 드립을 하나 둘셋넷 리프트 오프 스텝 또고셋넷 넷. 리프트 야 하는 거 스쿱으로 해봐 스쿱 아니 네 몸을 올리지 말고 공을 올리라 고 공을 굿, 굿.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굿. 한번 더, 민규 올릴 때까지. 그렇지, 그렇지, 굿.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해봐야 돼. 오케이, 유로. 공바깥쪽으로더 빼다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공을 그렇지 안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컨트롤 연습한다 생각하고 굿굿굿 잘했 출발 굿 출발 캐치하고 위로 하이 한번 로우 한번 그리고 점프 한번할 거야 점프 아까 안 했지 일단 로우까지만 해봐 한 번씩 집 위로 자, 민, 잠깐, 지금 민규 잠깐 먼저 돌린 거야. 캐치, 왼발, 왼발에 캐치까지 돼야 돼, 무조건. 빨리 할 필요가 없어. 유로스텝 캐치까지 하고 나서 방향전환 할때 같이, 동시에 돌려야 돼. 방향전환 하기 전에 공이 돌아가면 박자 안 맞는 거야. 한번더 해봐. 민규 때문에 한번더 하는 거야. 고! 네. 캐치까지 해. 그렇지! 얼마나 힘이 느껴져! 하나, 캐치, 오케이. 로 캐치. 어이, 세 개. 그점세 개, 저기 밖에 나와서. 오케이. 또 팔이 걸릴 수 있다고. 오케이. 아, 힘 봐라. 힘세 개, 세 개. 파워를 하는 거야, 일부러. 있어. 넣어야 돼, 넣어야 돼! 3개. 그렇지, 야, 넣잖아. 넣을 뻔 하잖아. 3개, 3개. 그렇지. 어, 피했어. 그렇지, 오케이, 인정. 자, 그 다음. 점프 이랬을 때. 점프를 최대한 떠보는 거야. 그리고 이 공은 원이 아니고 하인데 레어 팔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 직선으로 쭉 올렸다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떨어진 발에 또 점프 떼야 돼. 점프 두번 떼야 돼. 그래서 캐치해서 뜨는 거야, 그렇 점프 또 뜨기가 힘드니까 공을 살짝 접어주는 게 좋지. 접는 게 뭐야? 한번 더 갖고 있는 거. 레어 뛸 것처럼 넣어줘야 돼.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더 과장되게. 둘, 점프. 그렇지.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야, 너무 높게 떴다. 미안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자, 이렇게 하면은 불겠지. <웃음> 좋아, 그렇지.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하나, 둘, 점프. 오케이, 굿. 잘했어. 이제 살짝 과하지 않게 떠봐. 오케이, 이 정도 괜찮아. 그, 그, 그. 하이, 그. 완전 끌어먹는 거야. 둘, 굿. 굿. 둘, 하나, 점프. 굿. 오케이, 컨택 나오세요? <웃음> 오른발 땅. 왼발, 왼발 캐치부터 컨택을 해야 되고, 왼발 캐치하고, 캐치했는데 수비가 아직도 컨택이 안 됐으면 맨 마지막 발에 컨택을 해야 돼. 오른발 땅 쳤는데 수비가 파, 붙어 있으면, 이쪽이면. 드물. 땅 쳤는데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발부터 컨택해야 되고. 안 붙어 있으면은, 땅 치고, 한발 딛고, 마지막 발에 컨택해야 되고. 그렇지 위치는 너희가 알아서 잡아봐. 하나, 원, 투. 발, 발 조심해주세요. 네. 그렇지. 지금 진영이처럼. 가다가 코치랑 만나는, 정면으로 만나는 시점에 바로 옆으로 박아야지. 옆으로. 지금 부시죠 그렇지 이렇게 컨택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굿고고 고. 그렇지 이렇게 박으라고 또고 그렇지 굿굿굿굿 자, 굿. 굿. 굿. 이거 약간 내가 뒤에서 따라가 볼게 기다려, 뒤에서 오는 애를. 그래서, 뒤로 잡아봐, 뒤로. 오케이? 네, 헬프웨이 늦었어. 그렇지. 아안 돼, 안 돼. 더 부셔야 돼, 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또, 고. 나이스, 굿. 또, 고. 푸시 크로스, 푸시 크로스. 하고 여기까지올수 있잖아 지금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잖아 지금 거리가 이만큼 할수 있단 말이야 제라고 제나나나 원투 앞으로 갔잖아 앞으로 지금 봐봐 이렇게 가는데 코치 여기 왔지 왔는데 왜 지나가냐고 이렇게 하다가 만나는 순간. 일로 옆으로 갔다 박아야 되다니까 만난 순간 옆으로.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거리를 재라고 지금 진영이처럼 보면서 해봐. 어 나이스, 나이스, 굿. 와, 나이스, 굿, 굿, 굿.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이번에는 해서 아까 러닝스때 똑같아. 원딜을 더 쳐서. 와서 한번더 오른발 땅. 더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왼발, 오른발 때 똑같이 밀어넣어. 밀어넣고 나오면서 슛까지. 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야 돼. 똑같이 푸시크로스 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돼. 이쯤에서 버, 좀만 버텨줘. 이런 식으로. 땅, 하나, 둘, 아니지, 더. 보폭을 짧게 하면 돼, 좋아. 이런, 이런 식으로 치면 돼, 이런 식으로. 땅, 하나, 둘, 그렇지, 끝까지 밀어내라고. 땅, 하나, 둘, 아니지, 아니지. 포스트 크로스하고, 핸드 한 이쯤 떨어지지, 민규야, 이쯤, 여기 있잖아, 빵 치면서 바로, 둘, 셋, 이렇게 밀어고 밀어놓고, 이렇게 밀듯이, 빨리 떨어뜨리지 말고, 땅,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밀어내고, 라 이렇게, 이 타이밍에 맞게 힘든 거야, 지금, 빅맨도 무서울 게 없어, 둘, 땅,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상황에, 사람한테 맞춰야지. 푸시크로스 하라고, 여기 짧잖아, 니가 거리가. 복뽀 짧게 잡으면 돼, 짧게. 멀면, 길게 잡으면 되고. 이 사람한테 맞히라고이 사람한테. 그렇지, 이렇게 밀려. 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밀리잖아. 잠깐만, 나 와야지. 와이, 재미로나 와야지. 재미러, 나 와야지. 이렇게 봐봐. 이리로 나갈 거야, 이리로. 알았지? 땅 밀었을 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걸려야 돼. 그리고 뒷발이 앞으로 끌고 나오고. 그리고 이럴 때. 은 하이로. 쭉. 둘. 원. 그 왼발이 지금 컨택을 하면서 이걸 못 이기고 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컨택이 여기, 여기 떨어졌잖아. 중심 앞으로 몰면서 컨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뒤, 왼발을 여기 떨어져야 돼. 밀어내면서. 고! 왼발 앞에 나와야 돼. 나 왼발만 볼 거야, 왼발만. 후! 더! 뒤에 앞에! 피하지 마! 여기 하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목표가. 여기. 이렇게 데직이잖 이렇게. 때려내면서. 고! 그렇지. 잘했어. 진혁이 잘한다. 그렇지. 두 바퀴만 더 넣을게. 두 바퀴. 쿵. 둘 오케이. 더 컨택이 돼야 됩니다. 컨택이. 오케이. 또. 어. 잘해. 잘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붐 하나, 둘, 발, 피해주세요, 예. 네. 후시크로스 하지. 하잖아, 여기 있잖아. 점프를 뛰어서 홉스텝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밀어서. 밀리잖아. 오른발 봐. 오른발 앞에까지. 그러니까 밀면서 중심이 이렇게 돼 이렇게. 민규는 밀면서 자꾸 여기가, 여기 그냥 떨어져 버려. 그 축발을 잡아야 돼. 오둘셋땅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굿둘땅 오케이 더더 더 갔다 가고 정면으로 지금 점프를 떠서 컨택을 하면 밀어봐 내가 밀을 수밖에 없지 점프 떠서 내가 밀수 있어? 발을 뗀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점프가 아니고 굿. 혹시 그래서 발을 떼면서 이렇게 밀어야지 바로 추진력을 얻어서 근데 여기서 점프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힘을 못 받잖아 그렇지? 더 강하게 한 번만 박아봐 둘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더 앞으로 당겨오면 돼둘 오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했어? 오케이 물물 물 마시고 다시 나올게